먼저 그 낙지란 곳에 방문했었어요 여기는 그 낙지 요리 점문점인데요 굉장히 가격이 착했어요. 낙지 5이의 1분에 마원 그리고 여러 가지 튀김도 괜찮았고요. 여기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분행히도 대기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 뚝뚝시장이 쿠팡 이치에서 쿠팡을 알아준다고요 배달하시는 곳들은 잠깐 지금 주문이 많아가지고 좀 손님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낙지전문점 가려다가 한강에 빙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여러분이 병원에 골목식당 좋아하실거예요 거기 보면 은 여러가지 식당들 나오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군자동에 있는 3D 아이템즈라는 곳인데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도두 군데가 그 백종원의 골목시장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군데는 중곡동 시장 쪽이고요. 또한 군데가 성수동 쪽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곡동에홍 성수동보다는 이 속도 시장이 골목식당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이 방문을 했어요. 속도 시장이요. 예전에 그 삼미식당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가족분들이 운영하시던 곳인데요. 이조리학과 나온 그 분이 나이가 되게 젊었어요. 2 0대 초반이었는데 창업해가지고 백반이랑 그 다음에 그 토마토 닭탕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들렸던 것 같아요. 가끔씩 주말에 밥 먹고 싶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고이 맛있어가지고 원래 그 삼식장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고희이또 가게를 이전하셨는지 안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곳이 에바상입니다 원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셨는데 어느 나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부문은 저희 직원분들이시고요이 에바상에는 멕시코 음식을 방문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퀘사디아라는 음식이래요 고기를 많이 갈아 넣은 빵 종류 같은데요. 소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두분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해외여행 막 했잖아요. 그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그 나라의 음식을 그냥 먹어보라고 국내에 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해외여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해외여행. 가능하지만그 나라의 음식을 나라에서 맛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멕시코나 뭐 이런 쪽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에바상에 들려가지고 여러가지 멕시코 음식을 시켜 먹으시면 대리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안주를 다 시켰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안주가 요안주입니다 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1차 하시고 2차로 여기 오셔가지고 세 분이 각자 맥주 한 잔씩, 그 다음에 이 안주 시켜 드시면 은 아마 한 3만 원대 정도로 비용이 나오실 거예요. 저희도 이안주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음,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테이블이 하나니까 당연히 포크레시만. 제가 나초를 과자로 먹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요리로 먹은 건 처음이었는데요 뭔가 좀이국적인 맛? 제가 약간 먹어보지 못한 맛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그 다음에 시킨 거는 그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이랑 여러가지 소스들그 뭐 다음 먹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